접사 밤에만 오는 사람, 밤에만 오는 사람, 예.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처럼 밤에만 오는 사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왜 밤에 몰래 오듯이 그렇게 왔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이단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단들의 먹잇감이 돼요 성령의 거듭남 구원 이런 주제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은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으로만 배우고 목회 현장에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요 성도들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증이나 구원바나 신천지나 그런 인간 그런 인간들한테 속수무책으로 성도들이 당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고 잘못 적용을 시키면 진짜 이단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거듭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건 본질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문제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별로 많지 않고 죽을 때 이제 그들은 진짜 고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일찍 세상을 살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며 의미 부여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줄 우리가 산단 말이야가 같이 합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우리가 죽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남이 주어지는데 예수님과 만남이 주어지는데 그 만남의 결과는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변화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화 간첩에도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외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외적인 변화가 있고 외적인 변화가 되는 첫 시발점, 첫 걸음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시간이 돼서 이론으로 다시 말하면 로고스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창세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 뼈대가 되는 말씀 외형적인 말씀 교과서적인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이는 형체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에 로고스만 있느냐? 아니죠. 레마적인 기능이 있어요. 레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영적인 능력은 방언애언 통역, 투시, 영분별 신유, 병고침, 하나님의 감동, 개시 이건 다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 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분별하고 목회자를 분별하고 성도를 볼때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레마적인 사람이다 로고스적인 사람이다 로고스에 치우쳤다 레마적인 쪽에 지나치게 많이 치우쳤다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제설교를 제 설교를 들으면 말씀 말씀 제자훈련 제자훈련 훈련 교재 G12 풍성한 날개 두 날개 또 여섯 날개 예. 이런 말을 거듭거듭 말하는 사람은 훈련 제자훈련 이런 사람들은 다 로고스적인 스타일이에요 로고스적인 스타일 여러분 다락방에 가보세요 다락방에 거기는 오직 트레이닝이야 트레이닝 훈련 훈련 세계 성경 훈련 훈련 하다가 죽어 거기는요 성령의 능력을 훈련 훈련하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방은 못하게 해요 그래도 미쳤어 여러분 성경이 훈련으로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만 시켰어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뼈대고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진짜는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돼서 제자들이 까막론이야 까막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레마적인 기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제자들은 거의 도망자예요 도망.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니까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때리면 칼로 들고 말고얘기를 잘라버리고 현상 위주의 현상 현실 위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할렐루야 기도하러 가셔서 헬몬산에서 변화되셔버리신 거예요 변화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울퉁길을 보니까 주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낮에 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네? 응?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하나 로고스 스타일로 계속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네? 이건, 어? 어떨 때는 병고 짐 능력 막 나타내버리니까 제자들이, 야 쇼킹하는 거예요. 그런 레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잠잘 때 예수님은 항상 들판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처리하시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레마적인 능력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고적인 능력은 훈련으로 가르쳐서 배워서 지식 축적이 되지만 레마적인 능력은요, 얼마나 당사자가 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믿습니까? 예. 네.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 들은 건,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 부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데, 안 돼. 말씀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훈련하고 배웠는데,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 겪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변화를 겪는데, 첫 번째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겪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외적, 가짜, 외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는 뭐냐면, 의식주. 의식주 문제. 생활적인 문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외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이 예수님고구원 받았다고 믿었으니까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을 사람들 앞에 표시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의 변화라고 보면 돼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뒤에 따라오는 변화가 두 가지 변화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변화 속에서 내 내면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이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각으로 느낌으로 할수 있어도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제가 이단 소리 많이 듣고 요새는 이단 소리 안, 안 들어요 유튜브의 설교가 말씀에 대한 설교 영적인 설교 개시에 대한 설교 체험에 대한 성격이 계속 나가니까 나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랴 그런데도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이단 명단 때문에 이단이라고 아직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가끔씩 그 나를 정지했던 사람들 지금 이단 시리부터 진짜 이단이 되고요 기독론에서 이단이 되는기도 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실패한 구세주다 이렇게 가르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어제 주일날 나한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소식 해가지고 뭐가 봉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돈이 들었나 해가지고 보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찢어 버렸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아이만이는 죽지도 않나 요새 손이 좀 뜬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신령한 데가 있다고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어디 가보실래요? 어디 가보실래요? 어디 가보실래요? 하도 간청하기를 내가 가봤어요 대전에 있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뭐, 뭐 방주처럼 되어있는 산에다가 방주에서 마지막 도피 환란 때 도피처럼 해가지고 하, 그 장로가 나중에 목사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당시 표암흑개 목사라고 목회자들이 세미나도 거기에 많이 갔는데 그래 자기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의 몸으로 갔다가 미치고 환장을 도르시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걸로 다 갔어 일로 오고 나서 별이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걸 아마 지금은 이제 구식이 훨씬, 훨씬 넘었으니까 영생불사의 몸 추구하고 있네 이만이이만이 이만이 죽으면요 또 다른 교리 하나 가지고 또 나올 거예요 절대 굴복 안 해요 문선명이 죽었을 때 토울교가 와야 됐나요? 그러지 않아요 전도관의 뿌리 자기가 감남나무라고 교회 지성전 지교회마다 십자가 다 붙였는데 다 떼버리고 비둘기 이파리 다 했는데 감남나무 자기가 감남나무라고 지옥에 갔더니 아이고. 자칭 자기가 제인줄 알고 예수라고 그러는 인간들이 지옥에 정말 많이 있어요 지옥에 근데 주님이 나를 데리고 지옥에 가서, 지옥에 데려가셨는데, 아, 데려갔는데, 주님, 저 유명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유명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주님 근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죠 아이고, 저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박태선이, 내 사랑하는 아들 문선명이,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 누구에게 누구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귀. 저거 히터 좀들어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도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종아, 잘 보았느냐? 너는 땅에 내려가면 콕외치거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물로 거듭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긴 하는데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날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한이고 선생이에요 바리생이에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와 가지고 자기 속에 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낮에는 자기 위치가 드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인 가서 세상에 니고데모, 니고데모 선생이 왔디야 그러니까 소문이 날까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할렐루야 네. 말씀을 따르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행위 변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행동 변화가 제대로 된 변화가 되도록 속에서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의식의 변화가 되면서 행동의 변화까지 완벽하게 되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 죄인을 살리신 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 제물을 통해서 내가 성령 거듭남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 이제 믿어진다 지금까지 이론으로 공부하고 훈련 받고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성령 받으니까 믿어진다 성령께서 막 육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 육에 대한 회계예요 회계 합당한 일매를 맺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행위가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되고 가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전 인격이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과 거듭남의 차이예요 자 근데 이 변화를 거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성경 박사라고 할수 있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4장에서는 성경 박사가 아니고 소문은 들었어 간접적으로 소문은 들었는데 한 번도 주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고 성령 받아본 사람이 없는 수가성 의물과의 물길 을온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은 한밤중에 와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고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난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르치는 그가르치는거 틀린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고대 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서 그것을 모르느냐 아무리 성경을 로고스적인 방식으로 많이 알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무신과 임재와 거룩한 영에 이끌리는 것은요 모르셨어요 이론과 영적인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믿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은 더더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 너는 하나님 말씀이다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볼 수가 없다 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사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장애물까지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예. 아니 요한복음 3장에도 장애물을 지적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온 여자에게 내게 남편이 다, 남자가 다섯이 있는데 그 남, 너 남편이 아니잖아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죄를 이야기하는 것. 죄. 내가 거듭나는데 진짜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 죄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 죄다. 그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거듭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은 뭐냐? 세례를 말하는데, 죄를 짓는 표시에 불과하다. 식김을 받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독교인의 표시가 물세례다. 그러나 성령은, 거듭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함인데, 헬라우에서는 푸뉴마, 성령의 바람, 구약에서는 루아흐, 홀리 스피리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받고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그하면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할렐루야 바울이 고백했잖아 내 안에 육체에수 있고 성령의 소유가 있다 이두 지가 계속 평생을 싸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울면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에 내 영에 계셔 내 영에 비어 있어 뭐 때문에 죄값 손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영이 꽉 막히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영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영의 공간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 오셔서 말을 섞거나 주님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고 영의 공간이 채워져 버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는이 여자가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쫙 지적을 당하니까 물론 간접 효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언급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려두게 만들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돼 가지고 싹다데리고 가버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마을사람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안 걸려요 시간이 안 걸려요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말씀이 풀어지고 예배에 대한 것도 받고 생수에 대한 것도 받고 하나님의 선물도 받고 예배, 생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 다 제공받는 거예요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밤에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시신을 물력과 친향과석권향료를 가지고 백근 정도를 가지고 이럴때만 3 5 k g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곧바로 변할 것인가. 나중에 밤에만 나타날 것인가. 적극적이지 않지만, 소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를 간접적으로 변호를 하기는 해. 그러나,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깨닫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면서 살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의 믿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 있고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싹싹 저마다 이유를 대고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싸움에 면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데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생겨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을 때 껍데기 그냥 교회 나올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지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대로 된달란트를 받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이런 쪽으로 상상을 못 했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 형님 목사님이나 나나 이렇게 만나면 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사람은 몸을 치면 다나 버리잖아요 나는 오른쪽 눈 막막이 떨어졌고 왼쪽 눈 막막도 떨어졌고 왼쪽 손에 여기 동맥 수술해서 귀신 여기만 공격을 하고 또 머리 수술을 했지, 또 옆구리 예수님 예수님 흔적을 나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하자마자 오른쪽 배가 살살 아프면서 맹장 그 갑자기 맹장이 생겼어요. 청년 때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직감했어요 그때.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일을 하기나 주님께서 뭔 일을 하게 될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속에서 열정이 만들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나는 이슬을 믿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죄종이 된다면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별의별 기도 제목을 하면서 그렇게 고민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말씀의 능력, 이론적인 로고스 말씀으로는 해결될지 몰라도 내네 영의 갈급한 문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산으로만 가는 거야 삼각산 꼭대기 그 절벽 위에 배군데 제일 높은 배군데 또 능력봉 바위 안반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연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이 여자는 요한복음 사장에 있는 자는 주님 말씀 듣고 영의 빈 공간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지구대모는 주님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더 궁금증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세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은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에 고민을 하는데 잘 모르죠. 그러니까 불안불안해 죽고 나면 죽음이 딱 찾아오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은 이렇다 저렇다 알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는 아니에요. 훈련이나 교육으로는 이론이 만들어질지 몰라도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은요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목회자나 교회에서는 이론으로만 가르쳐 성령의 보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이론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깨달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강도가 어떤 몇 프로 정도 역사하시냐고 느확불리들어서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간단한 터치만 하는 것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은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봐 성령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영으로 난 사람 바로 그와 같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은 또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그분이 뭐냐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구원과 거듭남의 합작품으로 천국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이론으로만 가르치고 성경 암송으로만 가르치고 훈련으로만 가르친 이게 문제예요 맞지만 현장에 가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흘러 떠내려간다 이불이서에 나와 있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청함을 면하자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정말 구원이 취소될까요? 절대꾼는 취소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말씀은 확실한데 현장에서는 취소될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불안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을 또 노려요 그래서 확률게임을 하는 거야 주사위를 사단, 마귀 그 뜻이 재밌는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사위를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죠. 24시간 깨어서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시험이 들었을 때, 사람에게 피신당했을 때, 특히 목회자에게 피신당했을 때, 어느 교회는 성전건축하다가 목회자에게 돈다 뺏기고 뭐 어떤데는 또 몸도 다 뺏기고 어떤데는 교인들 안수 집사가 성전건축위원장에 돈또 빼먹고 도망가고 예. 또또 성전건축 위원장을 뭘 하면은 다 빼먹고 도망가. 목회자를 봉으로 알고 성전건축위장을 봉으로 하고 교회를 봉으로 알아요 그래서 성전건축위원 뭐 성전인 잖아요는데 누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 저야 뭐 집을 팔아서 라서 교회 하지 근데 성도들도 믿음 주는 사람 집을 팔아서 하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따지고 달라들고 돈 어디다 쓰냐 돈 어디다 쓰냐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가산 딱 그냥 처분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헌금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아라. 집다 재산 다 빼내서 바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아라. 그냥 있으면 수가 없으면 말고 그러는 거지 뭐. 주님 날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간섭 하시려고 아멘 안하네 그뭐 중요해요 그게 영적 체험은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거듭남이나 영적 체험은 성령으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한다 할렐루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신사예요 미덕을 갖춘 사람, 상류층 사람, 정직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명예가 있고 선생이고 도덕적이고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보면 최고의 인격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이해가 안 돼요 왜? 육으로 난 사람이라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뭐냐? 율법적인 거가르치을 잘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거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행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배 속으로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거 뭐예요 완전히 기초적인 행위에 대한 거예요 예. 물세례 예.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늘 무슨 주일설교도 했는데 주일설교처럼 정황한데요 어디 괜찮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빨리 끝내고 그냥 고구마 그냥 먹을까요? 고구마를 삶아 먹을까요? 네.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기관을 만드셨어요 지난주일날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아주 특별한 영기에 속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능은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해요. 그 기관이 뭐냐? 영적인 기관, 영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관, 영적인 기능을 할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성령충만 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성령의 거듭나는 것은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력을 막 활성화시켜 주셔야 돼요.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감동을 못 느끼고 깨닫 깨닫지도 못하고 너 오늘 교회 가라. 너 오늘 기도해라. 너 말씀을 좀 봐라. 오늘 전도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 감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캐치하지 못하면 잡아채서 내가 적용을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갇혀만 계세요. 아니 있는지 내 영이 계시니까 내 영이 활발해야 영의 흐름이 혼으로 육으로 흐를 텐데 이 육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영의 기능이 영의 기능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니까 그냥 꽉 막힌 거야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은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성령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때그때 상황 상황마다 역사하신 데도 적용을 못하고 개치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특히 교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싶은데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방언 기도도 못하게 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 방언 그건 못 알아듣는 법은 너도, 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우리 다못 알아듣고 뭐대 방언하냐 이딴 소리만 난다니까 입을 찢어야 돼못 알아듣으니까 방언하지 말래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방언은 언어방언이 있고 기도방언이 있는데 기도방언은 기도를 할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요 영의 신령한 비밀을 나눠요 우리 육체는 이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영의, 반응을, 영의 방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을 계속하고 삼하고 삼하면 나중에 방언이 어느 한순간에 통역의 은사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통역의 은사는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을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서 계속 투하면 남의 방언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영적인 은사의 시작은 방언 기도부터 본인의 열정과 방언하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시도를 할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더 밀어붙여요 더 밀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는 그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막 위에서 도라무통으로, 그냥, 불도라무통으로 막 쏟아부으시는 것 같아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가사를 개사해서, 성소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막 환상이 열어지게 되고, 빨간 휘장의 지성소에서, 휘장이 쫙 열어지듯이 어떨 때는 여기 하나님 붓기가 이게 조금한데 어떨 때는 하나님 붓기가 쫙 보유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 너무 좋으셔서 그 찬양할 때막확벌려 들어가고 성령께서 막 불을 쏟아 부으시는데 아주 막 환장하고 미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버리시면 좋겠다. 목이 쉬어도, 목이 삐뚤어져도, 주일날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몸이 몸살 나가니고, 주일날 오후되면은, 보통 주일날은 새벽까지 잠못 자고 있으니까, 주일날 오후에는 쓰러져버려요. 사모님이 흔들게,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쉬어요. 알았어요. 넥타이 맨 상태에서, 양복 입은 상태에서 그냥,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또 강원식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 영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또, 어쩌고. 아, 목사님이 요새 주은 조선을 많이 딸리신가 봐요. 사모님도 요새 뭐 능력방을 에다가 뭐 능력성령춤에다가 막, 목사님 이제 큰일 나서 뒷방 늙은이 되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원식 집사님 딸내미 영적 상태, 그, 그 딸내미로 영적 그얘기데 그게 또 보이기 시작하네. 누워서 다 들으면서. 그래, 나 뒷방 늙은이다. 지금 환상이 열어지는데, 집사님 딸에 대한 환상이 열리는데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다리를 붙잡고, 목사님! 목사님! 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요, 다시. 절대 눈 뜨지 말고 계속 보세요. 제루눈뜰 거야. 떡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잘 관리해야 은사가 유지되고요. 영적인 기능이 계속 유지되려면 하나님 눈치 많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다 없이 표현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지고 되면 은 고민에 고민을 다하고 그냥 조용히 갔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만 더해진 채 갔어요.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난그 밤에 나타났어요. 소문은 들었겠죠. 밤에만 나타나는 사람, 밤에만 오는 사람 우리처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니고 대모가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미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걸리시겠죠? 도대체 오늘은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지 도대체. 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성령받은 사람은,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가 환장하게 더와환장에다가 초를 칠 정도로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만큼 귀신이 더 많이 와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데려가려고 더욱 끌고 가고요 목회자는 목사니까 목사를 타락실리고 탁별이 타락 귀신들이 더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이래 차리 우리는 죽을 판이야 이래잖아 기도하는 사람은 더 시험이 많이 와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이 더 많이 와 그럼 뭐야 이거는 이건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에 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같이 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고백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론은 아는데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성령의 능력은 아는데 이론이 가주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